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나이스 아따니 맘사나 부탁드릴게요. 진실 넘어져요. 스페이스에 예, 들어오시면 돼요. 밤 아. 일로 와야 돼요. 3명 이상 있어야 돼서끝 길은 밀렸어요. 바로 갈 거예요. 끝까지 딜? 하던대로 가운데 잘 찍으시고 선 넘자마자 평타로 한번 멈추시고 교집합 오케이, 오케 홀라님은 핑 찍어주는 걸로. <웃음> 그 다음 어디죠? 오케이. 11시.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왜 <웃음> 이렇게 네개 찍어줘, 불안하게. 루테니 암수? 시계방향으로 한칸씩이에요 열한시, 그 다음 한시까지 마지막 보라색 조심하세요 딜 밀렸어요 어, 딜은 아마도 온다, 남아도 열두시 네, TTS 만들었어요, 느끼하게 1, 2, 3, 4, 5, 6, 7, 8 확인 잘하시고 이제는 얘다할줄 아니까 웬만하면 이 패턴 이후에 시정 아끼지 마시고 한미를 여덟 명에서 한번 가보시죠. 1, 2, 3, 4, 5, 6, 7, 8. 어, 7이에요 4번 네, 희징님 7. 네, 3시로 안티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땡길게요. 밑으로. 럭커니 맘스 한 번. 네. 거지 뒤로 밀려요. 낙사 조심. 한번 더. 위로 좀 당길게요. 나, 시어 나온 게 아니야. 밤의 슬슬 준비, 5,7입니다 5,7 제가 오 갈게요 펑크님 암수 카운터에요 다음에 567. 멈쳤다가 가운데로 좀 갈게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빠지죠, 빨간 장판은. 그럼, 빨간 장판 여기 있어요. 와주세요. 와 됐다. 567 준비, 나옵니다. 혼란이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567, 567부터 암수 안 던져도 돼요. 567. 노메 여섯 시 바로 나와요. 노메 여섯 시 바로 나와요. 노메 여섯 시 나머지 위로 쭉 와주세요. 다시죠. 빌 홀란이 맘수. 오케이. 제가 숫자 기억됐어요 한번더 해요 와씨 큰일날 거야 한번더 115줄 딜컷입니다 저희 파메 11시부터 순서대로 11시부터 벤츠 터져요 벤츠부터 딜컷 딜컷 건들면 안 돼요 딜컷 1분입니다 1분 밤에 나와요? 이거 멀리 도망가셔도 돼요 밤에 준비? 11시부터 시계방향으로 하나씩 깔게요 제가 빨게 30초만 있다 딜져시죠1 멀리 까지만 빼놓을게요 이거 김이 끝나고 딜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잡히지 마시고, 장판은 펑크님 잡히지 말고, 장판 핑 한번 찍어주세요. 계신데 바로 가게 오, 이거 하고 중매 빼죠. 네. 굿끝 딜하면 돼요. 저희 고 카운터, 카운터 나쿨 아, 됐다. 찬미 갈게요. 찬미 갔어요? 일로 오셔야 돼요, 혼란님. 나가시는 분 본인 자리 블랙홀 있으면 노란색 드시면서 핑 여러 번 찍어주세요. 나간다고. 리퍼 좀 재밌죠. 이게 손맛이 있어요. 야 카운트 있어 그, 야 I agree. So much fun made me to count. 럭커님은1 2시 제가 1시랑3시 같이 볼게요. 가운데 터져요 피관리 스페이스 자리 자리 본인 자리 핑 찍어주세요 본인 자리 제가 두 자리 볼 테니까 본인 자리만 확인 다 나가주세요 두개 먹고 바들바들 떨때 나가주시면 돼요 11시 시계 아 11시 반 시계 5시 반 시계 나머지 시계 아셨죠? 11시 반 시계 한칸 그리고 5시 반시계 나머지 시계방향으로 떠주시면 본인 자리 보고 시계 나머지는 끝굿 5시 리퍼 왔어요 뭐야 나 버그네? 나왜 여기 가지? 나왜 외부 와졌지? 5시 카운터죠? 버그네? <웃음> 나 여기 아니.. 나.. 나왜왜 나왔지? 카운터? 나 쿨. Cool. 아 까비 어 나이스. 그다음 봐주셔야 돼요 다시 외부. 여섯 시 하나. 설명 안 드는 여섯 시 일곱 시. 나머지 가운데서 딜 하시죠. 내부분들 못 드신 분잘 나눠 드셔 주세요. 개지랄. 못 드신 분잘 나눠 드셔 주시고. 아따니 맘수 한번한번더 카운터 쳐주실 분못 쳤다 튀어! 어 어떻게 살았어 펑크님 저희 파에는 11시 깰게요 11시 몰빵 다 11시로 와주세요 11시 파에 뜨면 11시 깰게요 못 오면 딴데안 되나 11시 깨고 일로 튀어요 죽지마 끝 거짓 진실 노메 열두시입니다 노메 열두시 루테님 암수 잡기 잡힌 사람 없고 노메 열두시 바로 나와요 노메 노메 노메 열두시 나머지 딜 여기 리츠 괜찮으니까 아좀 빼죠 속박 조심 노메 나오실 때 카운터 두 번째 거 카운터 됐어요 럭커님 암수 950 확인 다음 팜에 저희 어 9시부터 9765 할게요 9765 하나씩 깨면 안 돼요 급해도 깨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깔아도 되지만 9나 7은 두개 깔려도 돼 깨면은 안 되구요. 유도되신 분 외곽으로 좀 빠져주세요. 벤치 유도되신 분. 딜하게 편하게. 벤치 터졌구요. 펑크님 암수. 잡힌 사람 없구요. 3에 슬슬 나와요. 카운터. 제가 9시 갈게요. 안 깨지게, 안 깨지게. 3시도 써도 돼요. 오케이. 굿굿 속박. 이제부터 속박 조심해주세요. 이거 몽환 혼란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있으신 분? 왜 하필 내가 없냐? 시정 아끼지 마세요. 디버프이신 분들. 지켜줘. 거기 두 명. 세 명. 시정 안 아껴도 돼요.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로 가면은 블랙홀 랜덤하게 있거든요? 가운데 타일 근처에. 12시, 6시, 3시, 9시 중에. 이거 깨주세요. 어, 까비 못 깼다. 괜찮겠죠? 괜찮. 이거 파매는 저희 7시 쪽으로 와주실래요? 그거 빼고 기믹 수행하시고 파매를 안 깔게, 안 깨게 11시랑 12시 이용해서 좀 깔게요. 저기 일로 와주시죠. 파매 준비, 파매 준비. 그냥 블랙홀 없어질 동안 저희 11시 쪽깔 거예요. 파매 어, 없어졌다 가시죠. 저희 파매는, 5, 7, 11, 11 갈게, 5, 7, 11, 11 5, 7, 11, 11 하나 깨면 안 돼! 예, 오케오케 이이 됐어, 됐어 굿굿, 3개였구나, 좋아요 노의6섯입니다 저희 깨끗, 네, 견출 스카우터님 암수, 한번 더, 이거 피하고 암수, 한번더 암수, 부탁드릴게요 유도되신 분 내가. 노메 6시입니다. 노메 6시. 노메 6시. 나머지 12시 오세요. 12시로 나머지 12시. 속박 피하고 암수 들어갈게요. 암수 들어갔어요. 거짓. 진실. 문양. 이거 뭐지? 이거는 가운데 계시지 말고 세시랑 아홉 시가 좀 멀거든요. 지금 혼란 없어졌어요. 이난나 써서 그러니까 세시 쪽에 약간 가운데에서 세시에 치우쳐서서 세시가 아니다 그럼 아홉 시로 뛰세요. 가운데서 잘안 보이니까 세시랑 아홉 시가 먼다는 것만 인식하세요. 본대까지 끝까지 채팅 쳐주셔야 돼요. 본대까지 채팅 쳐주세요, 본대까지. 보신 거 끝까지 쳐주셔야 돼요. 러커님 보신 거. 모래시계, 어, 제 거다. 103. 내려오면 아따니 맘수. 카운터 나 붙였는데 쳐주세요. 나비 파인애플 조심. 루테니 맘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조심 낙사 조심 낙사 조심 낙사 조심. 흔님 암수 피할거 피하고 이어주세요 카운터 쳐주시면 감사 나풀 나이스 밤에는 5시랑 7시 위주로 깰게요 11시랑 11시 안 갈게요 밤에 11시 안 깨지게 11시 안 깨지게 할게요 잡기 이거 시정 써야 돼 시정 무력 못하거든 시정 지금 말고 지금 써! 시정! 끝끝 아따님 암수 한 번? 암수 끝 오케이 한번더해한번더 암수 들어갔음 타에 슬슬 나오거든요 카운터 되나? 나풀 외곽에 뺄게요 벤츠 이거 리퍼 거안 끊어주셔야 돼요 리퍼 거를 뺄게 와 잠깐만 아우 아직? 암수 있어요? 에 예, 있어요. 하나 가시죠 지금 끊으신다. 한번더 나 쿨이야 카운터 뺄게 그냥 이제 우리 암수 끝 잡기 이제 뭉쳐있어야 돼요 저희 엉덩이에서 딜하시죠? 올수 있어요? 아 오케오케 이이 됐다 어 무의 안 떴다 죄송 시정 미안해요 아 내가 너무 빨리 잡기, 나 오면 오른손, 오른손 잡히 세요. 대신 형 쓸게요. 이거 둘다안 끊겨요. 저 카운터 풀 뭐지? 풀, 풀, 풀. 여기서 왜 그러네 이러다 갑자기 낙사시키는거 아니겠지? 시면 줄어? 이거 오른손 잡히세요? 저 시정있어요? 오른손 잡히세요? 아 죽네 대. 미 아. 땜나운터로질수 있을까? 무쳐놨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래도 아... 시 반에 깨야겠다. 아마 다음 주에 가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어, 선생님에 막혔던 부을해결했습다 <웃음> 사실 낙사당해서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